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성용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이죠. 비아제 12시 쪽을 보시면 비아제 트위지션 G2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옐로골드이고요. 우 그리고 둘레는 17cm이고요.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특 A급입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9706D23이고요.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입니다. 이쪽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2시 쪽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하나에 아래 피아제가 있고요. 모든 인덱스가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시 35분을 달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인덱스 안쪽에는 금색이고요. 그리고 더 안쪽에는 다이아리,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베젤 또한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시계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묶은 듯한 장식으로 브레이슬릿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찼을 때 심심함을 없애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피아제의 P 제품입니다. 이쪽은 악세사리 버클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안쪽에도 각인이 피아제라고 써있네요. 뒤에도 비슷한 브레이슬릿 장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 이 제품에 레퍼런스 넘버가 있는데 9706D23 위에는 피아제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아제 여성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9706D23 이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23 그리고 둘레는 17cm 입니다 자.